안녕하세요 매직카측의 이명호 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턱걸이 할때 어깨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한쪽 어깨가 이렇게 승모근이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 있잖아요 뭐 푸시업 할 때도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말리시는 분들 제가 사실 운동을 했을 때 그런 경향이 있었고 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군대 시절에도 무게턱거리를 45kg 정도까지 했었는데 지금 관점에서 보니까 왼쪽이 이제 중부승모근이 이게 딸려가면서 이렇게 튀어나왔더라고요 특히 오른팔 잡비이신 분들 중부승모근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 꼭 필독 하셔가지고 좀 이걸 보고 많이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 어깨가 정확하게 이게 균등하게 맞는지 혹시 내 어깨가 조금 앞으로 하나 말려있지 않은지 아니면 어깨가 전체 에다 말려있지 않은지 집에 턱걸이 봐 있잖아요 그거를 뒤에서나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그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등잔밑이 어둡다고 자기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잘못된 턱걸이를 하면요 몸의 균형이 많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턱걸이를 하시는 이유가 이 광대근과 여기 감갑 쪽의 근육을 성장시켜서 어깨가 이렇게 넓어 보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중부 승모근을 제대로 잡아줘서 가슴을 펼친 채로 턱걸이를 양쪽이 균등하게 하지 않으면 은 여러분들의 승모근만 발달이 되고 중부 승모근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왼쪽 광배근이 약하실 수도 있고요 골반이 틀어져서 그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틀어진 골반을 스트레칭이나 여러가지 교정 운동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운동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어깨 계속해서 이렇게 삐뚤어져 갑니다 저는 사실 군대 시절에 한손 푸시업도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허세를 많이 부렸거든요 멸치타출을 했다는 그 자부심으로 허세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솔직히 정확하게 푸시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왼쪽은 되긴 되는데 이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푸시업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자료화면 보여드릴게요 이 밸런스가 많이 깨지고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이 밸런스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은 아닐 것 같죠 근데 진짜 p t 오시는 분 중에 90% 이상은 이증상 가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거 점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좌우가 균형이 맞는 아름다운 몸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